이렇게 쓰러져... 오! 거대진 반반! 오!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록스입니다. 자, 오늘 볼 게임 영상은 반반의 어린이집 2! 지금 굉장히 화제죠? 이 반반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크릿 엔딩과 또 다른 스토리의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영상은 버기여기님의 굉장한 고퀄리티의 팬미이드 영상입니다. 바로 보러 가시죠. 렛츠 it 자, 좋아요 꾹 누르면서 영상 시작합니다. 자... 어, 여긴 엘리베이터 추락한 곳인데? 어, 엘리베이터에 추락함께 쓰러져 있는 전부 아저씨. 아저씨, 여기서 잠이 입돌아가요 <웃음> 일어나세요. 자, 돌아갑니다. 문을 여는 주인공. 어, 문이 안 열려.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전부 아저씨 일어났어. 어떻게 도망가! 도망가! 런, 런, 런! 요, 영, 자 자, 문을 닫고, 도망갑니다. 전부 아저씨 쫓아올것같은데 일단 도망가 도망가 용차 용차 자, 자. 자 문이 여러개있죠 뭐지? 자 역시나 쫓아옵니다 전보 저씨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어떻게 문을 다부집니다 조씨가 와, 이 브금이 나왔다는건 도망쳐야된다는 증거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서 도망가 어떻게 어떻게 자, 잘 도망갑니다. 주인공 문이 하나 있죠? 빨리 열어야 돼 아, 오두컴컴한 곳에 왔습니다 아, 전보조시 계속 쫓아오고 있죠? 문 닫아, 문 닫아! 오케이 도착... 오우! 면상! 오!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냐? 아, 결국 전보조시 손에 맞은 주인공 이렇게 쓰러... 오! 거대진 반반! 오! 발피온서 영상 끝이 납니다! 와 뭐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? 자, 두 번째 영상은 분홍색 약간 달팽이 셀린이랑 비슷한 것 같죠? 오, 엉덩이 이렇게 쭉쭉 내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드론으로 저 방을, 저 버튼을 눌러서 뭐가 나오지? 아, 옆에 초콜릿을 초콜릿 자판기에서 초콜릿을 얻습니다. 어, 맛있겠는데?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. 아얘얘 얘 입에다 초콜릿 을 넣는 건가 보다. 아오잘 먹네. 으이구잘 먹네. 으이구오 뭐야 뭐야. 어 <웃음> 징그러. 어 징그러. 입입 안에 이빨이 가득하네요. 오, 오 캡틴 피덜스틱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자 문을 엽니다. 어 쫓아오는 피덜스어 여기 어디야? 이상한 방이 또 떨어졌습니다. 캡틴 피들스가 그려져 있는 벽면. 자 주인공은 이 세계 엘리베이터는 뭘 의미하는 걸까? 일단 대포가 있습니다. 원작에서는 이걸로 전보조 씨 눈을 쌌죠오 내려왔어 피들스. 그대로 추락하는 피들스. 오 여러 명의 이제 피들스가 계속 오네. 자 대포로 쏴 버립시다. 미니 게임이네. 오늘 너무 잘 만들었는데. 자 쏴. 조져 조져 조져 핑크 조져. 다 조져 버려. 조져 어. 어 뭐야. 아한번 죽고 다시 시작합니다. 다 죽여 버려. 레드 죽져. 오케이 애들 다 없애 쏴 버립니다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에임좋아 에임좋아 다 떨어뜨리고 오! 철차까지 떨어뜨립니다 오 이것도 와... 섬세하다 영상이 어, 캡틴 피델스가 잘 안쓰러지네 오! 넘어졌습니다 맞고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일단 컴컴해졌어 다 오! 불 꺼졌다 아, 갑자기 갑둑튀할것 같은데? 어 무서워. 어 소리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. 오 뭐, 뭐지? 근데 궁둥이가 굉장히 찰지게 표현이 됐네. <웃음> 아 뭔가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. 자, 오또 어, 지나갑니다. 궁둥이 볼렁볼렁하면서 자 대폰 쓰러져 있고 오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? 엘리베이터. 과연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오오 오! 지가 추락을 했죠? 알아서. 음, 음, 잘 가. 아, <웃음> 뭐야. 오오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어! <웃음> 뭐, 엘리베이터 머리에 맞고 추락하는 피들스. 이제 카드키를 떨궜습니다. 이제 그 다음 방. 와,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. 자, 여기는 수영장 같죠? 구현이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어? 저 끝에 무슨 보트가 있어? 풍선 보트? 약간 다이빙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자... 무슨 카드키를... 카드키가 저 보트 같은데?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, 저 보트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. 저걸 얻어야 합니다 일단. 전선이 하나 뽑혀있죠? 꽂아야 돼, 이거를. 자, 아니나 다를까. 코난 마냥 바로 찾습니다 12V. 저기다 꽂는 것 같죠? 자, 가자, 가자. 영차, 영차. 자, 전선을 꽂습니다. 어, 바로 물이 차고 이제 올라오는 오피라보드 보트. 아, 필라보드가 보트로 변해져있네. 자, 이걸 얻고. 오! 오, 해파리! 우리 해파리가 메인 보스다. 오호. 아니, 다 보입니다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빨리 도망가, 빨리 도망가. 자, 2층의 보스는 해파리인 것 같아. 자, 빨리, 빨리, 빨리. 나가자. 머뭇거리지 마. 도망가고 자자자자자 오다음 편. 오 여긴 캐리비안 베이 렛츠 기릿 오 재밌겠다 <웃음> 오 완전 캐리비안 베이인데 여기 오오 오, 재밌어 자 해파리의 달인가 촉수인가 계속 막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오필라버드 오, 성능이 되게 좋은데 이거 자자자자 이제 곧 도착! 수영장에 도착합니다. 둥둥 떠다니고 있어. 오, 문이 하나 있네. 놀이터랑. 놀이터 안에 있는 4개의 의자와 문. 자, 주인공은 여기서 뭘 할까요?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. 여기서 또. 자. 아, 역시, 아니나 다를까? 이제 수영장에 둥둥 떠다니고 있네. 인형들이. 오, 필라브 오! 해파리 무침!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인형이 여러개 있는데 그 원래 색깔이랑 맞는 인형을 골라야 되는것 같아요 오우 어 징그러워 문알사탕 빨리 가자 얘는 전부 얘는 뭐야 피들스 파란색 오케이 또 다음 인형 전보조씨 녹색이죠? 녹색 인형을 찾아야 돼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영차 영차 자자자자자자자 이제 반반의 인형 빨간색이죠? 저 끝에 있다 빨리 가자,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게 해파리 무침 나타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무서워 무서워 빨리 가또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숨 쉬지마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갔어 아 이제 이 의자색에 맞게 인형을 놔두고 그러면 문이 열리죠. 자 카드키 얻습니다. 주인공. 어 뭐야. 오 우리 해파리 모치 튀어놨습니다. 비비비비와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이었습니다.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다음 영상에 또 스토리가 이어지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 꾹 눌러주시고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